파세코 기존 강조 추천 종목이었고 계절주 여름 대장주로 3년 연속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먼저 주고 130% 상승 여기 튀고 눌러줄 때 주황원에서 눌림매수 무료 추천했고요 50% 상승 여기 추세 꺾일 때 추세가 이렇게 꺾이죠 여기 꺾일 때 분할 매도사인 좋고요 하락시 분할 매도 사인 하분시 이유는 계속 가짜반등 지속 경고하다가 초록원 7월 13일에 재추천을 했습니다. 재추천하고 시의 상승분까지 2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월요일은 반짝 상승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여름수혜 주로는 옴니시스템도 추천하고 55% 상승이 나왔고요 댓글에 영상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세요. 파세코는 이렇게 두 개의 순서대로 볼 거예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여름 수해주고 8월이 제일 덥죠? 8월이 제일 덥고 폭염 뉴스가 7월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해서 1차 매수나 2만원, 2만, 2만 천원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리딩이 나왔고요. 음,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 수혜주의 고점을 보면 파세코는 7월 3일, 시엔일전자는 5월 21일, 에센테크는 5월 24일 전부 다 8월 가장 더운 한 여름이 고점이 아니라 그전 어, 6월이나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가 고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추천 당시 날짜로는 이미 지났죠. 어, 요것만 봐서는 7월 13일에 추천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예외사항. 이게 중요하죠. 올해의 예외사항.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일수증가 그리고 폭염이 이르게 찾아왔다. 음. 기후변화. 요거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열돔 현상이 미쳐버렸다. 열도움 현상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궁금한 뉴스 검색해보시고 쉽게 설명하면 그냥 후라이팬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렸다고 보면 되죠 뚜껑을 덮으면 더 빨리 익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더워지는거예요 이게 13일 뉴스고요 폭염이 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바뀌었다 장마는 조기 퇴장하고 폭염이 조기 등판한다 해외 토픽이나 나올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폭염이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통합 검색에서 7월 13일 파세코 여름 수해주 1차 매수 가능하다 이거 더블클릭하면 바로 여기로 딱 날아갑니다 7월 13일 화요일 뜨죠 이건 절대 조작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음, 종가 베팅 3시 29분에 준 거고요. 눌림 매수가는 안 주고, 이제 돌파 1차 매수 하신 분들만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20% 무료 방은 카톡 주시면 되고요. 문자 말고 카톡 주세요. 5년째 무료 추천 드리고 있어요. 추천 타점 다시 보시고, 요때 추천 역 배열 돌파했죠. 역 배열 돌파 초입을 어, 이용 디 그치읍 역돌초 제 추천했는데, 음, 지금 노랑 노랑 노랑의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랑을 뚫고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뚫고 올라와야지 그때 재매수가 가능한 것이다. 해서 제가 주황 색깔 여기에서도 음, 가짜 반등 조심해라 했고, 이탈이 또 나왔죠? 노랑, 노랑, 노랑, 노랑.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다음에도 또 노랑 저항을 받던가, 뚫고 이렇게 딱 올라오던가 하는데, 뚫고 올라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자, 배열 돌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에 추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재추천 이유를 요약하면 차트적으로는 역배열 돌파를 하긴 했다. 그러니까 2번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2번을 몰라도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겠죠.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겠죠. 그래서 역배열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있는데 역배 돌파가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는 선반형이다후반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차트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2번 기후변화 아까 배설명을 했듯 기후변화 때문에 역대급 폭염주의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간단합니다. 딱요두 개로 추천을 한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매수가 가능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두개다 알고 접근을 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어,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 이번적인 이번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차트로 내가 분석을 했는데 좀 내가 차트 공부가 부족해서... 상세 내용을 더 봐야겠다 싶으면 요런 2번까지 보면서 매수의 근거를 높이는게 좋겠죠 내용적으로 과거와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 이 변수가 악재가 아니라 주가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거죠. 첫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급 신고가 폭염이 기대가 된다. 기대라기보다 어,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게 나쁜 일이니까 기대가 아니죠. 그리고 폭염일수가 증가가 될수 있다. 당연히 폭염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름 수혜주들은 고재니까 그리고 또 고점이 원래는 아까 앞에 봤듯 5월과 7월 초였습니다. 5월 말이나 7월 초가 여름 수혜주들의 고점인데 이번에는 파세코가 3월에 이미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이전에 고점을 제껴버리고 3월에 역대 신고가를 찍어버렸죠. 어, 찍었기 때문에 5월, 6월에 조정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이 조정에 따른 가격이 낮아졌다. 어, 조정 후 반등, 이 반등이 나올 차례. 이거를 생각해볼 수 있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지금은 3월이 고점이고요. 작년을 보면 작년에는 6월 4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6월, 7월, 8월 가짜 반등 주면서 죽어버리죠. 8월이 제일 더울 때인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이후에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추천을 한 거죠. 미리 선침에 추천을 한 거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주가의 선반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선반영 분명히 8월이 제일 더워요. 근데 8월이 고점이 아니죠. 그 전에 선반영이 나오는거예요 미리 상승이 나온다. 미리 상승이 나와서 5월, 6월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미리 추천을 한거예요 미리 추천을 했고 파세코는 여름 수해 주기도 하지만 어, 겨울에 난방용품 캠핑용품도 팔기 때문에 겨울에도 어 올라갈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차트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옆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서 박스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박스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갔고 아직 2월밖에 안됐어요 2월밖에 안됐으니까 자 고점이 6월이에요 6월 고점이 5월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5월 6월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응. 슈팅이 나왔죠 근데 5월, 6월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5월, 6일이 우리가 기대한 고점인데 3월에 벌써 오버슈팅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관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응. 역시 선반영으로 이거는 6월까지 이제 가져가면 안되는 거예요 자, 과하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똥을 쌀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추세가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선반영의 원리에요 자, 원래는 선반형이 6월 이쯤에 나오는데 벌써 3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6월까지 마냥 가져가면 안되고 꺾이면 매도를 시작해줘야 되는거예요 이렇게 꺾였죠? 음, 장대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를 시작하고 이제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겁니다 자, 이 박스 돌파한 시점에서부터 단기에 10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밥동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밥동 이렇게 천천히 싸든 아, 빠르게 싸든 천천히 싸든 어쨌든 이렇게 단기에 밥을 많이 먹으면 제자리를 찾아간다구요. 그래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해주는게 중요하구요. 여기는 이제 가짜 반등 제가 얘기했던거 그리고 역별 제왕 뚫으면 매수가 가능하다. 쭉더 내려오고 뚫었죠? 뚫었을 때 확인하고 추천이 나갔다. 자, 다시 더 각오로 가서 재작년까지 한번 볼게요. 재작년의 고점은 7월입니다. 7월 초또 역시 가장 더운 8월은 주가가 개박살이나 있죠. 이 선반영으로 4월 3월 말에 한번 튀고 조정주고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갔다. 이게 1차 선반영, 2차 선반영 그리고 재료 소멸 하락 또 역시 이 겨울에 또 행보가 나오네요. 만원 안착하면 매수가 가능한거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빠졌구요. 만원 안착하고 여기도 또 박스죠 박스 뚫고 올라갔다 패턴이 단조로워요 그쵸 그렇죠? 음, 패턴이 매우 쉽다 이걸 제가 3년 연속 추천해서 수익을 크게 드렸고 이번에는 패턴이 다르다 여기 서선반영이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하면서도 음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가짜 반등을 조심해라. 이걸 뚫더라도 지금 뚫어서 추천을 했지만서도 여기까지 쭉 가는 것보다는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고 다시 빠지는 걸 주의해라. 이걸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음 현재 여름 수혜주들의 순환 강세를 보니까 전고점까지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냥 추격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금요일에 시간의 상승으로 4.5% 상승 나왔죠 근데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다음날에 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짝 상승이라 함은 반짝 상승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음 바로 전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살짝 빠지고 조정을 준다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 보이나 그래도 추격하는 건 조심하자 은봉을 노려보자 혹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다른 여름 소외주들을 노려보는 게 좋겠죠 현재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폭염일수 증가 길어지면, 흔들면서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현재는 오일선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일선 추세 타고 있죠? 지금은 23,000원인데, 음, 19일에 주가가 또 오를 테니까 그때는 오일선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1차로 오일선 기준 잡으신돼요 지지를. 오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에, 거의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오일선을 첫 번째 지지로 잡고 대응을 하자. 그 이후에는 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새로 찍던가, 무료방에서 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항은 크게 두 개로 잡힙니다. 여기 정보점. 하나 26,000원 정도, 다음에 3만원, 3만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잡히고, 어, 3만원을 돌파하면 역대 신고가로 또 가는 거예요첫 번째로 종가상 26,000원 위로 딱 안착해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물려있는 개미는 얘네밖에 없어요. 어, 한 3일, 3일 정도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저항은 아니죠 자 매물이 없어요 없어 없어 걸리는 게 없죠 없는데 이제 3개월 전에 소수 개미 물량만 있다 그럼 여기까지 1번 2번 다 봤고요 다른 여름 수 세주도 좀 볼까요 이정도 뭐 에어컨 부품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수영복 드라이아이스 음, 맥주 뭐, 옴니시스템 일진전기 외에 전력설비 음, 관련주는 쓰읍, 생략하고 일단 이거부터 차트 볼게요 scd 월봉 2500원 쯤이 맥점 이었어요 저항 저항 저항 저항 이번에 뚫었죠 그러니까 다 뚫어서 매물이 없어요 15년에 윗골이 살짝 한번 걸리고 또 없죠 또 과거거 있고 아주 먼날먼과거일 거라서 거의 다 녹았다 그러니까 단기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일봉상으로는, 1봉만딱 봤을 때는 고점이죠. 고점이고, 최근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갔다.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들 있죠 급등 후에 급등 후에 조정 나오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어,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파동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그러는더 크게 빠질 수 있겠죠 첫 번째 상승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상승 두 번째 하락 이게 점차 커진단 말이에요 얘네의 크기가 1이면 얘네는 2, 얘는 2, 다음은 3, 3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 파동을 생각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면 하락도 커질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에센테크 월봉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수혜주인데 예전에는 힘좀 쓰다가 어, 올해는 별 힘을 못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저항에 걸려있는 구간이고요딱 걸려있죠 이것도 딱 안착을 해야지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추세 최근에는 여기 전고점을 살짝 뚫었네요 뚫었고 윗꼬리 저항 여기 위로 안착하는게 중요하겠죠? 또 1500원 구간이 전고점이고 1500원 한착이 중요합니다 맥점은 1500원 전고점은 1700원 정도 위니아딤체 에어컨 김치냉장고 관련 주고요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어요 여기를 또 지키고 올라오고 있죠 일봉,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지금 살짝 역배열, 이 꼬리, 꼬리로 봤을 때도 아직 역배열, 몸통 기준으로는 살짝 뚫었고, 꼬리 기준으로는 아직 뚫지 못했다. 이것도, 여기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안착을 하지 못하면, 이전처럼, 조정, 조정, 조정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4,000원 중반까지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 신일전자 에어컨 선풍기 관련주 선풍기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이것도 여기서 추천을 했었고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신일전자 신일전자 선풍기 많이 파는 회사죠 2,500원 2,500원에서 가장 많은 저항이 보여지고 있고 큰 박스네요 큰 박스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가 1,250원 정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팔면은 수익권이 아주 크게 나오는 큰 박스 100%짜리 박스네요 또 밑에서 나중에 빠지면 매수해가지고 여기에까지 노릴 수 있는 음, 괜찮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추천했고, 파세코랑 같이 추천했습니다. 같이 추천했는데, 대장은 파세코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할 거면 파세코 하라고 했고, 역시 파세코가 훨씬 더 크게 올랐죠. 파세코는 130% 올랐는데, 얘는 에게 골랑 30% 음 뭐 이후에 후발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으나, 얘는 아무래도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쪽이죠. 선풍기 쪽이니까 요즘에 선풍기를 사나 어 후발주를 하더라도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주가 나와 보이고요. 이고점 저항이 2036, 2350원정도 하니까 여기를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종가상딱 안착을 해줘야 돼요. 꼬리는 항상 저는 약한 매물로 보고 무시하는 편이고요 481선에서 이렇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네요. 패럴, 수영복, 그리고 침해 관련 주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음. 추세 괜찮네요. 역배열 돌파 초입이죠. 일봉으로 가서 음 역시 선반형 여름세주 선반형이 나온 것 같고요. 맞나? 다른 이유로 상승을 했을까? 수영복으로 오른 것 같네요. 어 최근에 델타 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이다. 해외여행 기대감도 있었고 수영복 수영복 판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영복 비슷하게 생긴 옷을 집에서도 많이 입기 때문에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를 할때 입는 옷도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 나온 거고요. 약배열 또 여기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파세코 추천했던 구간처럼 매꼼 올라왔을 때 그때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과거의 타점을 보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수익 수익 나오죠. 뭐 나쁘진 않은데 역시 에어컨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음, 태경케미컬 드라이아이스 음, 여기 뚫고 정보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드라이아이스주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여름수해주라기보다는 백신운송수단으로 강조가 많이 됐었죠 음, 그 구간이 어, 이때고 지금은 음, 여름 세주로 강세가 나오고 있다 21선 추세 타고 있고 여기 밑에 21선 깔려있거든요 21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드라이아이스도 좋아보여 코로나가 계속 델타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배달 수혜도 되는거니까 배달음식에 있어서 식품주들 마켓컬리 쿠팡 이런데서 많이 시키죠 그때 드라이아이스가 필수니까 제주 맥주 신규 상장 주고 역배열 살짝 뚫었네요 역돌초에요 역배열 돌파초입이고 어, 이런거는 손절이 짧죠 손절이 3 9 2로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뭐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행보가 더 길어지길 기다렸다고 하셔도 되고 지금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역시 그렇게 엄청 좋아보이진 않아요 지금 21선 살짝 밑에 있는데 21선이 여기 살짝 위에 있거든요 그 21선 위로 딱 안착을 하면 그때는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위닉스 제습기 관련 주죠 또 역배열 여기있고 이거는 최근에 저가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역시 역배열이기 때문에 23,000원 위로 올라와주는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뭐 수영복이나 제습기, 맥주 이런것 보다는 에어컨 아니면 블랙하우스의 주로 전력주 일진전기가 어, 상한가 나왔죠. 일진전기 그리고 광명전기, 세명전기 이런 전력주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츠로테크, 재룡전기, 전도전기. 음. 전력주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뭐 일진전기는 상황과 같으니까 보유자고 보수의 영역이고 광명전기 전고 돌파했고 괜찮아 보이고요 세명전기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괜찮다 했죠 피치로테크는 아직 역배열이고 재룡전기 또 역배열 선도전기 전고 돌파 자리 일단 전기주는 광명전기, 세명전기, 선도전기, 얘네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있는데, 아 이걸 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